지금 6,000불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일단은 6,000불을 좀 넘어줘서, 어, 넘어줘서, 어, 이렇게 가주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. 네. 어, 지금 나는 너무 롱, 롱가점에만, 어, 매몰되어 있어가지고. 근데 제가 왜 이러냐고 하면은, 저 같은 경우에는 좀, 뭐라 그래야 되냐. 어,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. 어, 위기, 어, 위기, 위기 속에, 기회가 있다 약간 요런 관점이어서 어. 조금 요런 안좋은 상황에서도 역으로 어? 요거 보소? 네 요거 보소 네 <웃음> 역으로 좀 역발.. 그러니까 역추세 매매라고 하죠 역추세 매매라고 해서 어.. 저런 식으로 좀 어..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 어, 사람들이 많이 공포를 느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조금 배팅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롱을 외치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도 롱을 외치고 있긴 했지만, 일단은 요 관점이 깨지면서는, 어, 제 관점이 무효가 된 거죠. 예. 뭐, 요거는 제 관점이 틀린 거고, 그쵸. 어쨌든 저기가 깨지면서, 6,400이 깨지면서, 어,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음, 일단은 요, 요 움직임, 어, 요 채널 관점의 움직임, 음,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, 어, 만약에 좀, 최악,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간다.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? 6,000불 넘었어요 아이한 6,100불까지 가 6,100불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요 어, 질질세 매수가 안 받쳐져 그런 어.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빼버리는 거 질질세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어, 5,800불 목선 이탈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, 아담이브 패턴 있죠?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브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바텀 형태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어. 근데 뭐 반대 의 관점도 존재하는 를 거기 때문에 어 반대 관점에서의 이런 식으로 뭐 더블탑 관점이랑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어쨌든 저 관점, 저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6100불을 완벽하게 넘지 못하면 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어 또쭉 빼버리면은 어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집니다 매물대 있어가지고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어, 또7지도 패턴 나오는 거죠 네. 그렇기 때문에 6,100불을 넘어줘야 되고 6,100불을 넘지 못했을 때는 또 다시 5,800불로 어,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극적으로 또 지지를 해서 반등을 주겠죠 근데 또 다시 어, 6,100불의 저항이 자리가 잡을 테니까 지금 그냥 저런 식으로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그려나가고 있는 이상 어, 그냥 채널, 그러니까 3드라이 패턴이죠 3드라이 패턴 반등을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뚫고 가져오면 어, 저 우려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어,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롱 관점에 든큰거 어,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다이버전스 어, 1번 다이버전스 뭐 단기봉이긴 해요 다이버전스 그리고 어, 패턴 하모닉 패턴 중에서 3드라이브 그렇죠? 패턴. 그리고 지금 뭐 증시도 조금 떨어지다가 살짝살짝 살짝 뭐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음, 증시, 증시 회복 어, 미증시죠? 미증시 네, 미증시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변곡입니다 세 번째 변곡 시간론 변곡일 분석 중에서 변곡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3,800불에서 극적 반등 줬었던 요 자리를 주요 변곡지점으로 시작해서 어, 기본 수치일들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어봤을 때 어, 9, 17, 26, 33. 이렇게 기본 수치를 나가죠. 그죠? 그래서 유자리 선으로 좀 체크를 해야겠다. 9 네, 변곡에서는 어, 고점 저항받고 떨어지는 변곡이었고, 자 17병곡은 아직 안 나왔죠? 17병곡이 언제냐? 오늘입니다 네. 일봉 자체는 괜찮아요 병곡 지점 병곡 기점 병곡일 맞아서 야일봉에서 양봉 캔들 만들어내고 있고 6,100불 딱 봐도 중요한 자리처럼 보이죠? 그쵸 네. 만우절빔 나와가지고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